치신 거다 히스토리가 여기 남게 되니까 잠시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포팅하시면 바로 그 하나씩 보시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선해서 시시고 나오면 그때 실시면 이거 사각형이 어디서부요 아! 거의 지금 고객님 주어에 서서 쓰셨을때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이버도 여깄죠? 네네, 드라이버도 지금 채우기 포지션하고. 드라이버는 왼쪽으로 보겠습 이거, 이거 여기 이렇게 녹색불 들어오면 그냥 따서 먹는거 녹색불은 그냥 기본 디폴트고요. 네. 그냥 고객님 주관하셨을 때 드라이버에서 그 아이언 파기준이 정도 주셨고요. 네. 너무 이쪽으로 되게 주셔도 되 네.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되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거 지금 플레이 o 으로 있는데 빨간색로 주시면 계속 새로운 샵 나올 때마다 히스토리로 게 되고요. 네. 여기 오 n 로 주시면 는데 이제 당에 계속 플레이. 네. 네. 그러면 네. 저기 뭐냐, 스 계속 넘기려면 어, 이거로 그냥 빨간색에오 풀어주시면 다음스으로잘도 넘어가도 네. 되고요. 이마우에서 계속 잡는 이에요. 이에요. 확장했어요. 확, 이, 확보해요. 확보해요. 확장. 여기서 드라이버가 r 연 300마시고. 시 드라이버 거리를 3 여기 보시면 3 4 2가는데 두시고. 아, 수 네, 200, 300 굳이 아니포터 연습할때는 짧게 5 0분로 이렇게 두고 연습하시면 되세요. 아 네네, 네네, 네네 짧게 연습하시는 경우 있으시면 혹은 네. 저희가 320으로 두고 사용하시다가 혹시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55분까지 나오네 네, 저희가 50, 저 뒷타임이 그, 아, 없으면 좀 드릴텐데 타임이없 네, 57분이 예, 자동 종료돼서요 네, 감사합니다. 더 클래스 골프라는 곳에 왔습니다. 실 제공을 해주시긴 하는데 실을 하나만 주셔가지고 앱지랑 오드랑 퍼터 정도는 7번 아이언 기준으로 140m 정도 나오고있습니다 제가 오늘 블로그 리뷰를 써야 돼서. 생랭맨하고생랭맨이한 세트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무슨 시스템인가, Q, 네. GC 쿼드라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인것 같습니다. 표고 실제로 지금 제가 약간 땡겨서 치고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나중에요 로럴수 있다고 요즘 풀고 지금보다 기긴 해서 다른 채들도 좀 닫아와야 되고 있고. 제가 오늘 사진을 찍는 거는 리뷰를 어, 해야 돼서 시설이 되게 좋네요 JGR 이거 브릿지스톤같은데? 브릿지스톤 제품 투웨이 리샤프트를 장착한 채를 쳐보고 있습니다 바로 채를 안주셔 그럼 고 치다가 가서 말씀드리고 좀 받아올게요 아마 게임도 될것 같은데 게임을 안 알려주시던데? 제가 빈손을 넣어서 같아요 아 이게 좀더 나가더라고요. 이 창기 세질이 아니라서 반발력 이좀더 나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방에 있는 카메라 그다음에 그 뒤에 아이폰이 저를 촬영하고 고있 하시면좀 곤란할 수있습니 여기 지금 보니까 아마 센시을 위한 스티커로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스템하고 연동되는지 지금. 그 안에, 요, 요 공간 내에 있어야 인식. 제가 7번로어는제 맞죠? 영어로서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그 레슨 받을 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수치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택앵글러나 스매시터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 레슨하실 때 선생님, 원장고 설명을 많이 해주시. 연습용체로 브리티스톤 이 있다는데 연습용체로 브리티스톤 이있다는건 굉장히 괜찮은 연습 파일로 받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스트리밍 하고 있는 거랑은 특별히 상관이 없죠 휘청하 42 iones, 72 iones, 102 iones, 102 iones, 102 i 이 n e s 102 i o 이 e 합니다. 그 정도 아닌데. 주차님 지금 발사하계 있죠? So we l e a v y 유럽 퀄리티가 더 많이 나가긴 하는데요. 그냥 더 많이 나가는 부분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열아홉 개를 친데요. 공을 많이 치면서 제가 힘들어가지고 많이 치진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 드드클래스라고하는이 업체 어플에 자동으로 변동이 돼서 넘어간다고 체 업체 업체 업체 쳤으니까 2 0개체업 말씀을 드려서 빌려 갖고 올게요. 터프도 고 피치는 아이 기술은 꽁는데 누르는 꽁누그는꽁 누르는 꽁 누르는 꽁 누르는 꽁 누르는 꽁 누르는 꽁 누르는 꽁 누르는 꽁 누르는 꽁 누르는 는 안좋아서 어 S네요 S를 제가 치긴 치는데 별로 안좋아 세팅은 그렇게 해놓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쉬고 있으면 지치고 <웃음> <웃음> <웃음> 자동티도 좋은데, 이런 시계 연습도 하시는 분 보면 되죠. 실제로 2 0 0 m 는를 치는 거 조금 더조금 시기고, 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정 여기, 여기, 여기, 여기, 15에서 120미터를씩 받죠 뒤에 보면 CC 카메라가 촬영하고 있어서 같은 짓을 셨어 방에 CCTV 있는 거 처음 보는 잘 맞는데 거리는 조금 더 나가는 느낌이 었어요 <웃음> 시간이 55분인데 이렇게 긴 시간이 많은게 습어요 조용하고 마음 편하게 칠수 있겠네요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영상 기록하기가 좋아보이고 정종 코로나 치 s i m u l e 좀 공진상포가 좀 지저분한 것 같습니다. 你真的 라이스 안에 이 오만 아예 되기 전에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에어 시간이 25분, 여기는 열도 골드클래스 골드 스튜디오는 연습 시간이 55분이라고 거리가 나눠지면 되게 좋네요. 지좀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제가 공을 세게 친다고 칠수 있는 게 아니었어. 시대에서배우는데한번 필드에서한저 정도로 제가 8번 치는데, 얘가 딱, 앞에 떨어지네요. 일관성을로보여주면 같은 채를 계속 치다 보면 일관성이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핸드가 좀작아서좀 부담스럽습니다 이상하게이정리가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좀도는이 정도는. 이 치고, 치고 는 슬라이스가는 많이 안나오시겠어요 <웃음> 촬영은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방 카메라는 아마 전용 카메라를 쓰고 있는 것 같고 뒤에 있는 카메라는 아이폰 귀운이가줄어내운 애. 쉬운 애. 그 슬라이스가 맞지 신이 나왔는데 그럴 리가 없을 거예요. 제가 시스템을 비판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중상상. 여기는. 여기는. 여의도에 있는 월드 클래스 단식장에 왔는데 제가 블로그 협찬을 블로그 체험란에 지원을 해가지고 <놀람> 너무 지나가요. Isso. 눈을 쳐보고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텔레메이드 제품의 3입니다 저는 R 샤프트가 제일 많는요 맞았는데 피니나는 안해 많이 놓치겠는 힘이 없어져요 퀄스피는 62.3점으로 가고 있어요 운영하는 로그에이해다 제가 스 p o n 치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연습를좀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으면 좋았을텐데 그거 밀려 맛있네 텐츠가 망해나고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기는 접지력은 되게 좋네요 바닥 돌아가지 않는 소재를 쓰고 계신 거.